안녕하세요 초릉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요즘은 그래도 부지런히 인사를 드리는 편이죠. 어, 오늘은 요 이렇게 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대상지역 3주택자 원조합원 입주권은 어, 이거 소득세법 제95조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목이 이건 무슨 말인가 싶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정리를 해보되 어, 초등소장은 재개발 관련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 서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강남에 집이 세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채가 이렇게 재개발지역으로 바뀌어서 어, 현재 입주권 상태에서 팔게 된다라고 가정을 할때 중가지역 안에 있는 3주택인데 하나를 이제 관리처분 전에 2년 이상 3년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 이렇게 보유를 했다가 매도를 할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 중과가 적용이 되는 주택에는 원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되죠. 그러면 3주택이라서 어, 원래는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던 게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어, 팔게 될 경우에, 그러면 관리처분인가일까지는 중과를 적용하는가? 아니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다 적용이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한번 풀어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 양도세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는 제일 처음 양도가액에다가 우리가 취득가액도 빼고 필요경비를 빼죠 취득가액 빼고 이 필요경비에는 취득세가 있을거고 중개보수가 있을거고 그죠 이런걸 다 빼서 이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이 양도차익에다가 물론 차손도 있을거고 차익도 있겠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걸 어, 이렇게 뺄 경우에 그걸 빼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금액이 어, 양도소득금액에다가 그 다음 기본공제를 뺀게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한 게 우리가 세금을 낼때 적용되는 단출세액이될 거고 여기에 이제 1.1 더 곱하면 어, 지방세까지 같이 다 계산이 된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뭐막 화각이 적어 놓으니까 뭐 복잡해 보이죠. 어 근데 소득세법 94조 제 1항에 제 1항 1호에 다른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94조 제 1항 1호가 뭐냐 했더니 어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 그 토지 건물 양도 양도 이렇게 어 소득이 발생한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세금을 내게 될 이제 그런 어 자산에. 그런 자산으로서, 근데 그런 양도 소득이 발생한 자산이라도, 104조 사망, 3항. 104조 사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등기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또 같은, 같은 조, 104조 7항에는 각호에 따른, 어, 같은 조제 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이 7항에는 중과되는 그런 주택들을 이제 나이를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뭐 해주고 말고 할거 없이 이건 70% 적용됩니다. 양도세가. 그 다음에 여기 7항에는 아까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걸 나열해놨는데 물론 10%, 20%포인트 이런 거를 여러 주택수에 따라 나열을 해놨겠죠. 그런 중과주택은 장기보유특공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놨 겁니다. 제외한다 이래 놓 거는. 자, 이렇게 장기 보유 특공이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제외되는 걸뺀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최소 3년은 돼야죠. 3년 이상인 것과, 그 다음에 94조 1항 2호 감옥에 따른 자산 중 조합은 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래 돼 있는데, 어, 여기 보면 갈로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 한정한다 이래놨죠 말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입주권인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일 그 이전부터 쭉 보유하고 있다가 적용되는 기간이 관리 처분 인가일 까지만 적용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주택이나 뭐 이렇게 소규모 이런 그 정비에 관한 그런 거는 그거를 관리 처분 인가라는 게 아니고 사업식 인가를 적용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업식 인가 전까지. 그렇게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마 장특공은 조합은 입주권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인가 1까지만 적용한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관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표 1, 표 2가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게 표 1이고요. 표 1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1주택이 아니라도, 어, 오 5월에 동안 보유해서 그냥 우리 일반 세율 적용해서 파는 그런 주택에 적용되는 어, 요율입니다. 어, 표 2는 1주택만 있는 경우에 장특공을 최대 우리가 80%까지 적용을 받잖아요. 그죠? 어, 요걸 적용하는 요율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어, 다 이거 9억 미만, 음, 9억까지는 보통 우리가 비과세되고 할 경우에 9억 초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집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이게 80%가 적용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1주택이 아니고 2주택 이상일 경우에 이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장특공을 요렇게 3년차 되는 해부터 옛날에는 이게 어 10년 안에 30%까지 갔죠. 근데 이제 2019년부터는 여기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이 15년으로 늘어나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일 때 1주택을 9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80%까지를 해줬죠. 요게 어떻게 또 하나 바뀌냐면 요렇게 어, 고가주택에 해당될 경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집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는 3년 차에 이게 24%였죠. 거주기간 상관없이. 요게 이제는 보유기간,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유는 내가 10년을 했지만, 거주는 2년밖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대 40%만 적용이 될 거고, 보유 10년 하면서 거주 5년을 했다. 그러면 여기 20% 추가해서 합의 60%가 적용이 될 거고, 이렇게 시행령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면, 어, 입주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택을 또 양도를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장특공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 입주권으로 양도할 때는 아까 앞에 적어 놨었죠. 도정법 95조에 적혀 있었죠. 시덕일부터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일까지만 계산한다라고 했죠. 입주권으로 양도한다는 말은 원래 집을 샀었어요. 집을 사서 쭉 보유를 했는데 한 10년 보유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째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나고 나서 1년 더 지나서 입주권일 때 파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원래 입주권은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초롱소장이 있는 부산처럼 이렇게 비규제지역은 당연히 이 앞에 기간 10년에 해당되는 아까 15년이 되면 우리가 총 30% 까지 였죠. 10년이면 그걸 몇 프로일까요? 아까 10년에 해당되는 것은 20% 그죠?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죠. 어 근데 만약 이 집이 아까 언뜻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성대상지역 같이 중가가 되는 이런 지역에 만약에 조성대상지역에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해서 다 중과되는 건 아니에요. 조정대상지역이 중과가 됩니다. 그동안 대구 수성구가 중과는 안됐거든요. 투기과열지역이라도.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라서 늘 중과대상지역 이었었어요. 그동안. 해수동 뭐 부산진구 연제구 뭐 기장 이런 것들이 이제다 풀렸지만 조정대상지역일 때 만약에 3주택이었다. 뭐 그럴 경우에 그러다가 집이 됐다. 아까 요것처럼 이제 하나가 입주권이 돼 가지고 팔게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입주권일 때는 아까 중과된다는 말이 없었죠. 그렇죠? 중과된다는 말이 없었죠. 그래서 장특공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 비록 강남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볼까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음. 조합은 입주권 양도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그 전까지 기간에만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지 뭐 이렇게 적용 안 해준다 이런 말 없죠 중가 아닌 뭐 중가를 적용한다 이런 말 없죠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그 전까지를 3주택 인자는 중가 적용한다 이런 말이 여기 없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어, 안 해준다는 뭐 부칙이나 이런 특약들이 없으면 해주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어, 그 라고 이거 저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기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어, 신축 주택 어, 입주권으로 있다가 등기 다 치고 완공되고 나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양도를 할 때는. 어, 우리가 어, 아까 조합은 입주권 상태로 판 거는 신축 주택이 안된요전 단계에서 파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관리처분인가 일까지만 그 장특공을 적용한다라고 했고 이제는 집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파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냈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기존 건물분 추가 분담금 말고 원래 내 감정 평가에 해당되는 거는 쭉다 원래 그 그대로 다 낸다는 뜻이에요. 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서 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청산금 납부한 금액은 이게 어떻게 되있냐면 관리처분 인가 1부터 계산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나누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청산금을 지급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감정평가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 이럴 때는 처음 건물을 제일 처음 샀던 그날부터 그냥 쭉다 적용이 된다 이 뜻입니다. 나누고 말고 할거 없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단한 걸 복잡하게 살펴봤나요? <웃음> 아우 조그만 거 알면 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가 제가 난리가 날까요? 전 혼자 알아도 되는데 <웃음> 어떡하죠? 다 <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웃음> 어, 이렇게 어, 알면 간단하고요 모르면 또 굉장히 헷갈리고 그런 게 재개발 입주권하고 세금하고 연관이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잠깐 짧게 정리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래 처음 취득한 그 건물분은 처음부터 나중에 양도하는 그 기간까지 새 아파트 완공되고 나서 파는 그 기간까지 다 적용이 되고 중간에 추가로 낸돈 있죠. 추가 분담금. 대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냈던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나누어서 장기보유특공이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어 그리고 어, 조정 지역에 중과되는 그런 지역에도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매도를 할 경우에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했던 기간이 3년 이상 오랜 기간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기간이 된다라고 하면 중과가 되는 지역이 중과가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은 중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처분일까지는 장기보유특공을 적용해 준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비율은 장기보유특공 비율은 어 이게 우리 일반 그 보통 세율로 팔 때는 15년에 걸쳐서 어 최소 우리가 6%부터 출발해서 30%까지 15년 기간 동안 걸쳐서 나누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주택이고 어 9억 이상 초과해서 이렇게 양도할 때그 초과분에 대해서 어 비과세를 낼 경우 아니면 1주택인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있죠. 9억 미만이라도 거주요건을 못 지킨 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집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80%를 적용을 하되 어, 올해 말까지는 어, 그냥 어, 3년째 24%부터 연간 8%씩 10년에 걸쳐서 80%를 적용을 하는데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것부터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나누어서 거주기간 어 이렇게 40%에 나눠서 적용을 하고 보유기간 40%를 안분을 해서 어 연간 쭉 나눠서 계산이 됩니다. 12%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연간 이제 추가로 올라가는 게 4%씩 올라가나요? 그렇게 올라가죠? 어 그렇게 나눠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잘 따져서 이게 장특공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계산을 단지 잘 해보시면 세금이 또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런거 챙겨보시라고 오늘 이렇게 장특공 세해에또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아 제가 새로 바꾼 이 카메라가 아직 제대로 적용이 안돼서 초점이 오히려 흐리고 이러네요 그냥 웹카메라 쓰는 게더 편한가 싶습니다 돈은 드렸는데 아들이 이제 부산에 한번 와서 컴퓨터 말고 이 카메라 자체를 초점을 조금 만지고 설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조금 혹시 허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